안녕하세요. 아파트 투자를 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아파트를 그냥 구입해서 살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직 피부에 많이 못 느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다면 보상이 계속 나왔다면 현재처럼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뭐 7만 8천 이렇게 나오지만은 거의 10만 세대, 11만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구 전체를 합쳐서 4만 6천 세대뿐이 안되고요. 수성구 전체 아파트가 8만 4천 세대. 그렇다면 10만 세대라는 아파트는 얼마나 많은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천 세대, 이천 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만 세대 정도까지는 그러려니 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10만 세대의 아파트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서구 전체 아파트를 다 합쳐도 만 세대가 안되고 달성군 전체 아파트를 합쳐도 5만 8천 세대, 서구 8,961세대, 남구 3,000세대입니다. 그런데 10만 세대가 입주량이 잡혀져 있다. 목소리가 안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 건매물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미분양 할인이 나오면 구입하겠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아파트를 팔아야 된다. 그리고 아파트를 팔고 신축으로 갈까? 아니면 내복에 무슨 아파트 신축을 가겠냐? 아파트 안 팔리는데 그냥 살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5억짜리 아파트가 6억, 7억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신축 아파트 구입을 내가 7억 정도에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밑으로 5억 정도를 생각한다. 그리고 기존에 재개발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기다렸다가 금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를 또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이 시기에 돈을 다시 더벌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판단을 해야 되겠죠. 5억에서 7억이 되었다. 3억에서 6억이 되었다. 3억에서 8억이 되었다. 수승구 같은 경우는 3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그냥 살란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구축 아파트는 다시 내리서 향후에 다시 오를 가망성은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구축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2억에서 비싸봐야 3억. 왜 네, 기존의 대구의 아파트들이 다 대부분 3억이었습니다. 동일하이빌은 뭐 사실 옛날 걸로 치더라도 기존적으로 다른 아파트들, 4, 5년 된 아파트들을 한번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평균적으로 3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3억대가 적당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예전 시대부터 아파트가 급상승하기 전까지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은 3억에서 4억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적정 가격을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격은 계속 계속 오를 수 있는데 그 가격이 3억짜리가 5억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되 머릿속에서 6억, 8억, 9억 미쳤다 소리를 하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 마찬가지 10억 11억 미쳤다는 소리를 합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아파트도 5억대 정도가 적당하다. 아니면 6억대 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서민의 입장의 아파트 가격인 겁니다. 근데 지금 구축 아파트가 화목에서 올라서 6억이 되었다. 6억에 살 사람은 거의 없죠. 다시 3억은 아니더라도 4억까지는 고려해 볼수 있다. 물론 동네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금액은 당연히 수준과하고는 거리가 좀멀 수도 있고 세대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측 아파트는 거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올랐다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정말 3억대의 아파트 3억대의 아파트 정도는 내가 마치 구축이라도 살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아파트는 사지 않겠다는 분들이 내가 통화를 해 봤을 때는, 라고 통화를 해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실시간 방송도 많이 좀해 봤죠. 그렇다면 대부분 구축의 아파트가 3억에서 5억까지에서 6억까지 올랐다. 그런데 5억 6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왜? 대개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니까 자기도 더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에 6억에서 5억짜리 구축을 샀는데 거꾸로 지금은 앞 보로 완전히 하향세로 간다는 걸 누가 봐도 다 알고 있죠. 강남아파트도 5억 6억 마찬가지 가격 갭 차이가 많지만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우축을 거래 그래 살 바에는 차라리 신축을 사겠다. 신축에 2년에서 3년 정도 아니면 분양되는 아파트를 사겠다. 이런 분들이 통상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우축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파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 판을 잘로 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축에서 그냥 머물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사실 여유가 조금 돼서 어느 정도 신축 아니면 분양아파트 금매물을 구입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 2, 3년의 신축 금매물 분양아파트의 할인 뭐 미분양 할인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이고, 내 팔자에 그냥 구축에 머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화가 제가 와서 얘기를 드리는데, 차라리 구축이라도 어느 정도 금매물로 아니면 조금 가격을 할인해서 팔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팔고 신축으로 갈아타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치가 좋은 구축에 세대수가 많은 그런 구축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은 나름 정말 오래되었고 향후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보고 구축에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패스하시고 파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제가 뭐 세세하게 얘기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왜? 나름대로 수성구 북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중구, 서구, 뭐 동네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90%입니다. 아, 여기는 이래서 좋고 주중고는 학군이 좋아서 좋고 여기는 학군보다는 상권이 좋아서 좋고 여기는 산 밑에의 공기가 좋아서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내 집이 내 동네가 난 이래서 싫고 이 위치가 싫고 원룸단지가 많아서 싫고 뭐 이런 분들보다는 평균적으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립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은 구축의 가격이 올라서 손해보지 않고 다만 얼마라도 이익을 본다면 은 그리고 신축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 신축의 금매물이나 아니면 분양아파트의 할인아파트나 이런 두 종류의 지금 구입을 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 아파트 가격은 사실 더욱더 계속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 3년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려가는 부분이 한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오를 거라는 계산으로 해서 2, 3년, 4, 5년 된 아파트를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축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저한테 전화와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 시간은 또 엄청나게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다양하게 전화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본인이 직접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제 얘기가 들렸다면 굳이 제 말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대부분 저한테 제가 어떤 결정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생각은 어떠냐. 당신이 유튜브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 생각이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전화가 오시는 것 같아서 별막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